미드 함수를 보겠습니다 미드 함수는 여기에 있는 글자를 가져옵니다 여기 있는 글자가 번웅 이거죠 그 다음 s t a r t n 은 시작 위치를 말합니다 이제 글자를 보시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글자가 1 이라는 값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새 글자를 가져올 거죠 넘차스가 가져올 글자수 기 때문에 3 이라고 적었습니다 3 글자를 가져올 건데 시작 위치를 8 부터 가져올 거니까 8 9 10 이렇게 3 글자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시작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서 총 12개의 글자에서 4글자를 빼면 8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빼기 4를 해준 거죠